통장을 보면 한숨 나오는 기간이죠 월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며칠만 더 버텨봅시다 곧 월급날이잖아요 응? 한숨실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평생 매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일단 저부터 그만 떠들고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 새벽형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하도 힘들어서 오늘은 아주 조금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나면 여지없이 지하철은 지옥이다 알면서도 늦는 게 인간이다 아우 사람 냄새나고 얼마나 좋아 한두달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몸만 아파 피곤만 해 일단 일을 못한다니까 아니 누가 새벽에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진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 본인이 성공을 했으니까 달라진 거지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뭔가 느낌이 싸하다. 가방을 뒤져본다. 담배를 안 갖고 왔다. 이보다 더큰 시련은 없다. 또돈 주고 사야 된다. 나 이번 역에서 내려야 돼.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미안한 마음에 밀쳐내지 못하고 결국엔 못 내렸다. 다시 돌고 돌아 2 0분이라는 시간을 버렸다. 배려와 존중의 삶을 실천 중이다. 뒤늦게 알았는데 양말도 안 신고 나왔다. 우리가 사는 데엔 신경 쓸게 너무도 많다. 그래도 오늘 나는 속옷은 입었다. 요즘엔 먹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 시시때때로 배가 고프다. 이건 그저 위와 뇌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벌어지는 해프닝일 뿐이다. 밥도 때가 있는 거고 인생도 때가 있는 거요. 바람만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종교시설과 숙박시설의 화합의 장 대화역 급하게 니코틴과 카페인 충전을 위해서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정말 출근하는데 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매일 걸어다니다가 댓글에 킨텍스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알려주신 분이 계셔서 버스를 타본다. 사일를 그냥 맨날 걸어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오늘은 도저히 못 걷겠다 확실히 편하다 역시 돈을 쓰면 편하다 매일같이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고 11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살이 쭉쭉 빠지고 있다 돈 들여서 헬스장 뭐하러 다니나 싶다 돈 벌면서 살뺄수 있음에 세상 감사하다 이게 오늘의 아침 멘보샤예요. 여러분들은 멘보샤를 아침에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침에 멘보샤를 먹는 남자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해보세요. 세상 천지 못 먹는 음식 다 먹어봅니다. 못 먹어본 음식보다 먹어본 음식이 더 많아요. 돈한푼안 드리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있지. 일하면서 돈 벌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일해봐요. 재밌어. 한 이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네 좌우 눈지 보면서 먹느라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니,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뱉어내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근데 그냥 맛있네 못 먹어본 거니까 맛있어 온 동네 백화점 돌면서 일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네요 어우 나는 백화점 냄새가 너무 좋아 이게 자본주의 냄새지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을 써서 좋고 서로서로 서로 좋은 곳이 백화점이지. 나도 사람이지라 돈 쓰고 싶은 욕구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고 욕구 가끔씩 눌러내느라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 솔직히 백화점에서 돈 쓰는 사람들 을 보면서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아. 대리만족?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려고요. 아유 오감을 만족시켜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팔기만 하면 되는 게 나의 일이에요. 많이 팔아야 살고 바빠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 바빠야 다른 백화점도 가지. 바빠야 다른 곳에서도 일하지. 한가해 봐. 어떤 백화점에서 불러줘? 그죠? 바빠야지. 내가 할 일이 있고요. 바빠야지.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7일 힘들지 않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한가하면 한강 가는 거예요. 앞으로 퇴근 시간까지 9시간이 남았습니다. 11시간 정도 후에나 집에 들어가겠네요. 오늘도 아마도 밤 10시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이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어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일이라는 건 모든 일이 다 힘듭니다. 내가 하는 일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힘들어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게 추운 것보다 낫고 서러운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